땡뚠루뚠뚠뚠뚠 안녕하세요 송유 t 비입니다 오늘은요 이큰 병에다가 개구리알을 담아볼건데요 넣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넣어볼게요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개구리알이 보이기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개구리알들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명으로 보인답니다. 두 명으로 보이죠? 다시 빼면요. 다시 보인답니다. 다시 빼면요. 이렇게 됩니다. 와, 맛있어 봐요. 와, 와, 와. 진짜 많아졌죠? 색깔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? 많아지죠? 이거는 위험합니다.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. 안 남았습니다. 틴틴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넣어볼게요. 이 하나는요. 내일 관찰해 보겠습니다. 그럼 소은유 TV 안녕.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알림까지도 눌러주시고 이 동영상이 재미가 없으시다면 다른 동영상도 봐주세요. 그럼. 개구리를 키우고 싶은 분, 이 동영상을 봐주세요. 그럼 송은혁TV, 안녕! 송은혁TV! 아 참, 제가 말할 것도 있습니다. 개구리알은요,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. 울챙이의 독 때문에 몸에 세균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. 절대 먹지 마시오, 개구리알. 그럼 송은혁TV, 안녕! 송은혁TV!